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행복과 불행의 양이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슬픔에 젖어 있는 당신에게 늙기도 전에 꿈을 내 던지려고 하는 당신에게 또한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를 아직 외면하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할 만큼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멀리 뛰기를 못할 만큼 다리가 허약하지 않습니다 우산과 비옷으로 자신을 가려야 할 만큼 외롭거나 비판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신의 시력, 눈은 별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나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단한 가지.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옛 노트에 적어보는 일입니다. 당신이 한때 가졌던 그리고 아직도 당신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로 남아있는 그 꿈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언제나 다른 쪽 문이 열리죠. 문이 닫혔다고 실망하는 당신에게 다른 쪽 문을 찾아보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앙드레 지드가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부단히 변한 것들 사이로 영원히 열정을 몰고 가는 자는 행복하여라. 당신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당신이 이 글의 주인공이기를 원합니다. 삶은 때론 낯설고 이상한 것이긴 하지만 신은 목적을 갖고 당신을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 목적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외롭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배움을 충분히 실현할 만큼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삶을 창조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불면의 밤을 해치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당신에게 경험하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안 당신에게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